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이번 영상은 황혼의 땅에서 새롭게 추가된 별빛이 깃든 수정상자 광화를 해보는 시간을 가질겁니다 어, 같은 길드원분이 이렇게 1354개 이렇게 모아서 이렇게 맡겨주셨고요 과연 이 1354개 여기서 몇 강까지가 갈지 굉장히 기대가 되는데요 한번 같이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까는것도 렉이 좀 걸리네요 자 저도 요거는 제 본캐에서도 지금 모으는 중인데 여기서 아마 미리 테스트하는 느낌이네요 자 요거는 수정 주문서니까 주문서가 참고있나보네 주문서 3,000개 3,000개로 먼저 스타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첫 50개 아 50개가 최대였구나 이게 50개 한번 가봅시다 렛츠고! 어, 1강. 1강까지는 다 살아있네 아, 2강부터 와, 3 0개가날라갔어 <웃음> 와, 이거 이 환급 개쩌네. 자, 5강. <웃음> 5강 한 개, 5강 한 개. 5강 한개 빠지고 와, 이제 50개씩 쓰는데 와 여기는 오강이 한개도 안갔네 자 여기서는 과연 오강이 우와 이게 뭐야 이게 오강을 못간다고? 와 <웃음> 230개에서 오강이 5개 오강 5개 <웃음> 230개에서 오강 5개 5개자 오강 5개에서 육강은 한개아아 육강부터는 아, 수동으로 돌려야 할것 같네요 여기 살려두고 나머지 또 230개 육강은 살리고 가자 3강 4다 5가자 아 안가고 육강 두개 가자 육강 두개 그렇지 오케이 뚜껑 12개, 뚜껑 12개. 아, 이게 구강까지는 가야 되는 건데, 자, 이쯤에서 칸수가 워낙 많아 가지고 한번 이거 7강짜리 한번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7강, 7강, 78 많이 가면 좋지, 78이 많이 가야 되거든. 오케이, 좋아, 좋아. 첫 번째 7 성공. 아, 실패. 수 많을때는 약간 아무 생각없이 무의미하게 기대를 안하다 보면 그렇지 기대를 안하면 뜬단 말이야 뭐아요 역시 기대를 안해야 돼 무심한듯 손가락 미끄러져서 잘못 누르듯 부드럽게 누르니까 <웃음> 실감 잘 붙습니다 어, 이거... 타이밍, 이거야. 혹시... 가 보는데... 아... 역시... 힘만 뻔끗하면 바로 터져버리네. 어... 보자... 7강짜리가... 7개... 아... 이 뭐야? 럭키세븐이야... 자, 다음 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엔... 224개... 와... 딱 절반 넘... 이 2강가는데 딱 절반 날라갔는데어와이 강화 확률 미쳤구나 이게 아 오케이 육강 두개 제발 여기서 좀 많이 살아있어 제발 아... 제발 육다육다육 다, 육 다, 육. 아이씨 육강 한개라니 와 살아있는게 아니지 아니지 아직 7강을 가야할게 많으니까 지제 여기부터 본방이죠 가자 아까 그 느낌 7강 눌렸던 아까 그 느낌 nope. 거의 세개세개 성공 하나 터지고 이렇게인가? 어우 느낌 맞는거 같은데? 3개 2개 성공하고 하나 터지고 좋아 쑥딱 그러면 딱 붙고 그렇지 쑥딱 누르고 성공하고 다음 쑥딱아 그렇지 맞네 맞네 2개 세개꼴에 하나 터지네 아씨 잠깐만 여기 써주면 안되는데 얘가? 보자 그러면 몇개 남았냐 19개 19개로 갈수 있어? 갈수 있는건가 19개? 아 19개 자 예선전 끝났구요 이제 본선 들어갑니다 본선 8강 8강은 타이밍..하 또 타이밍 알때까지 몇개를.. 아하타이밍 뭘까? 8강의 타이밍은 뭘까? 일단 아까 6강 7강 했던것처럼여에서7강는거오 이게 프라워부터단 말이야. 한번더아 미치겠네. 타이밍 뭐지? 여기는 좀더 느리게. 아 이거, 아 이거 감, 감 잡기가 어려워요. 이게 해서 좀만 더 느리게. 아씨 아닌데, 이거? 아 이거 타이밍 모르겠어 6에서 7갖는 타이밍은 알겠는데 지금 7에서 8은? 아 지금 감이 좀잘 안옵니다 아 이거 지금 하나 터지고 하나 실패야? 뭔소리지? 뭔 하나 성공하고 하나 실패 <웃음> 뭔소리야 씨 <웃음> 너무 많이 터져서 정신 나갔나? 아 지금 성공해야 되는데 말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저거도? 어? 올 10강 찍고 어, 11강에서 재미로 봐야 할거 아니야 아... 4개 성공했다고? 그럼 이 타이밍이 아니었던 소린가? 오케이 아... 아니네? 똑같이 누르는데 됐다 가 안됐다 하네요 여기부터 진짜 운빨인가 아까 6에서 7갔던 것처럼 아... 뭐야 흐름 끝났어? 어? 흐름이 벌써 끝났니? 자 19개 중에서 지금 7개만 통과가 됐네요 아.. 벽이 너무 no. 크다 2강을 더해야 되는데 아 1300개가 제발 제발 똥손 벗어나자 제발 아.. 첫 실패 두번째 두번째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두 번째 좋아요 딱딱 딱. 매번 느낌을 다르게 해야겠어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좋아 매번 느낌을 다르게 이번에는 이렇게 아 이거 나리었네아 이거 다 살아 있어야 되는데 찹더 없니? 더... 더 없니 더 없니 아구강두개아 9강 두개 아, 과연 이게 11강 까지 가줄지 자 대망의 결승입니다 결승 여기서 살아야 되는데 제발 가자 자3 2 1 제발 붙어 오케이 오오 살았어 살았어 오케이, 식강한개 살았구요. 다음, 다음은 두 방.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할수 있다. 10층 10 나오면 10을 간다. 가자, 가자. 둘, 넷, 둘, 원, 오! 식가! 아, 미쳤네, 이게. 아, 한 개? 저, 본주님은 11강짜리. 11강짜리 한개 원했으니까. 아, 이거 식감 가겠습니다. 식감. 얘가 선택받은, 어? 선택받은 그 수정일 수 있어, 이거는. 가자. 렛츠고. 갈수 있어. 이거는. 간다. 11강. 간다. 카라. 라 와, 아, 아, 아, 떴어, 떴어, 떴어, 떴어. 11강. 성공. 와, 이게 지금 천, 첫, 아, <웃음> 천, 됐겠는데. 1300트인데 1개 성공했다고? 와, 씨, 와... 한개아 그래도 본주님이 어, 부탁하셨던 11강, 안절로 바꾸는 거, 하나 아, 성공했습니다. 후. 어, 교환은 본주님의 바꾸는 즐거움으로 남기기 위해서 이딱 11강 수정만 남기고 어,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